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빵인의 t v 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가을에 꼭 가보셔야 하는 여행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행지는 수도권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만한 곳인데요. 바로 수원 효원공원입니다효원공원은 이국적인 풍경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 무장의 여행지라서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효원공원에는 월화원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전통 정원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유모차로 오시는 분들도 참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보시고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휴원공원은 경기도 수원시 8달구 동수원로 39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휴원공원이 다 좋은데 주차공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휴원공원은 효를 상징하는 각종 기념물을 세워서 조성한 공원인데요. 효에 대한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 여러가지 조형물하고 조각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원 휴원공원에 가면 특이한 걸볼수 있는데요. 아, 제주도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돌하루방이랑 해녀 조각상이 있는데요. 아,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수원시하고 제주시가 자매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99년 6월에 길이 160m 너비 3m로 이런 제주거리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효원공원에 방문했었는데 산책하기 좋은 공원이라서 공원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앉아서 쉴만한 공간도 잘 조성되어 있었는데 전날 맥주를 마시고 뭔가 입고 가신 모습이 남아 있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효원공원을 꼭 가보시라고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휠체어나 유모차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의 여행지인 것도 있지만 효원공원에 가시면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월화원입니다. 월화원은 효원공원 안에 조성된 중국 전통 정원인데요. 효용공원은 상시로 개방되어 있지만 월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되는 곳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조성된 곳인데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아침 일찍 조용하게 둘러보고 싶어서 일찍 방문했는데요. 대략 8시 40분쯤 문을 열시더라고요 월화원은 2006년 4월 17일 개장한 정원인데요. 1820평 규모의 커다란 정원입니다. 이 중국식 정원은 실제로 중국 노동자들이 광둥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을 되살려서 조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월화원에 오면 실제로 중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월화원 같은 경우는 2003년 10월 경기도 하고요. 광둥성이 체결한 우 교류 발전에 관한 실행 협약의 내용 가운데서 한국하고 중국의 전통 정원은 상대 도시에 짓기로 한 약속에 따라서 대략 1년 정도 조성 기간을 걸쳐서 개장했다고 합니다. 월화원은 광둥성에 있는 전통 정원인 영남정원과 같이 건물 창문으로 밖의 정원을 볼수 있게 하고요. 후원에 흙을 쌓아 만든 가상과 인공호수를 배치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인공폭포도 조성하고요. 배를 본떠서 만든 정제를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월화원은 광둥지역의 전통 방식에 따라서 제한된 공간에 인공호수와 산, 폭포, 계곡, 대나무숲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두루 조성한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가 중국식 정원하면 떠올리는 화려한 중국식 건축물과는 다르게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운치를 더하는 곳입니다. 건축물은 파랑 벽돌하고 요 나무를 연결하는 광둥 지역의 전통 건축양식을 따라 지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멋진 곳이다 보니까 아침 9시가 지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둘러보고 하셨었는데 경사로 설치가 잘 되어있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월화원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 월화원의 메인 건축물인 부용사가 눈에 바로 들어오는데요. 부용사는 중국 원산이 식물인 부용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자라고 하더라고요 부용은 중국에서 화단이나 길가에 관상용으로 식지하는 식물인데요. 생김새는 연꽃을 담았다고 해서 부용사를 연꽃정자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부용사에서 한창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안쪽에도 넓은 정원이 있다 보니까 안쪽도 충분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안에 있는 연못에는 우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 상당히 평화로운 분위기더라고요 월화원 같은 경우는 찍는 대로 멋진 사진이 나와서 아, 인스타 사진 찍으러 도 많이 오시는 곳이고요 특히나 가을에 단풍이 들면 더 멋진 곳이니까요 이번 가을에는 휴원공원하고 월화원을 둘러보시고 인생 사진 찍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휴원공원하고 월화원을 둘러보는데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행 약자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외국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수원, 휴양공원하고 월화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